어 이런 거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좀 되게 어색해서 지금 지금 <웃음> 서로 서로 되게 어색하네요 아, 네. 지금 네. 솔직히 그 저기 뭐지 저번 그, 그 유튜브에 있는 비포인애프서 네. 영상을 보고서 네. 그 정도로 밖를 몰랐거든요. 저는 진짜 <웃음> 이런 뷰티 시술 이런 거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네.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. 음. 그래가지고 뭐.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얼굴에 네. 좀 살이 좀 쪄가지고 네. 볼살이 보시면 되게 많거든요 볼살이 꽤 있으신 편이긴 해요 네. 아이져동은 꽤 있는 건가요? 어, 네. 이 정도면 네. 꽤인가요? 네. 병은, 네. 병은 아니에요 병은 아니야 병은 아닌데 딱 봤을 때좀 살이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게 좋으시고 어. 어, 그리고 코는 혹시 뭐 필러 같은 거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? 어, 없어요 지금 코는 저 나쁘지 않거든요 코는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아. 코 근데 구멍이, 근데 좀그 구멍이 좀 커요 근데 코구아이거 이걸 줄일 수가 있어요? 이거는 사실 시술은 조금 어려우시고 수술로 쪽으로 가시는 건데 확실히 여기가 좀 넓잖아요 네. 저... 매부리도 살짝 있으시고 어? 저요? 네 코끝은 떨어져 있고 네. 여기가 화살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. 말 그대로 그냥 엉망진창이네요 <웃음> 그리고 뭐 다른 거 불만은 없으셨어요 어, 발견하셨어요 지금? 어, 눈이 네. 약간 좀 작으신 편이거든요 네눈 맘에 들어가고 싶은요 이거 어, 아, 조승우 분이거든 아, 이거. 아 조승우 아니야 이 사람 아왜 비싼 거. 근데 약간 이거 애교살은 좀 있지 않아요? 여기. 네 애교는 있는데 네. <웃음> 요즘 트렌드는 남성분들도 조금 네. 이렇게 눈거 커지고 코는 네. 좀 높게 이렇게 하는 선향이 있기 때문에 네, 네.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조금 괜찮게 티, 코는 좀 오똑하게 하는 편이거든요. 눈매 음, 속상으로 해서 약간 쌍꺼풀은 안 보이는데 눈은 선명해 보이게. 야 이거 프라이드 네. 사러 왔다가 <웃음> 제네시스 어, 사게 생겼네 <웃음> <웃음> 지금. 이, 야 이분. 뭐. 아나 입은 입술이 나 어. 되게 예쁜 입술이야. 보시게 어떠세요? 네. 뭐 입술만 보면 나쁘진 않은데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오. 형은 앞으로 마스크를 입을 가리지 말고 얼굴을 가리세요. 귀만 보이게. 뭔 소리 하는 거야요그런 <웃음> 아, 뭐. 생각 안해 봤어요. 얼굴 자체가 좀 길세요. 그렇죠? <웃음> 맞아요. 맞아요. <그거를. 웃음> 네. 지금 하시게 되면은 광대 사각 더 앞도 이렇게 들어갈 건데. 야 이거? 네. 어, 문제 <웃음> 뭐야, 이거. 에이이씨 <웃음> 지금 저는 사실 오늘 별로 생각 없고 점한두 개나 뺄라고 왔는데 네. 비용 정도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나요? 우선은 이제 눈은 네 코는 네. 지금 윤곽은 또 천님은 지금 네. 저기 투싼 프로션 아니면... <웃음> 아, 일단은 어, 국산차 나왔는데, 아, 어. 이제 벤츠 들어갑니다. 네, 어. 아, <웃음> 예, 벤츠. 네. <웃음>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고요. 닥치가 안개가 자. <웃음> 지금. 지금, <웃음> 지금 <웃음> 이거. 우선 본인이 생각하는 제일 붙이고 싶은 부위. 어. 사실 제일 많이 듣는건 코긴 한데, 사실. 네. 저희끼리 말하는 거는 코가 3개가 달려있다. <웃음> 사실 쉬운 코는 아니에요. 왜냐면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피부가 굉장히 두꺼우시고요. 네. 봤을 때희가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조금 있는데 어... 이제 또 한계를 보셨나. 요 응? 한계점을 <웃음> 지금. <웃음> 코 끝도 좀 내려와 있으시고 코때도 좀 낮으신 편이긴 해요. 그래서 네. 어쨌든 코가 크세요. 네. 이게 작업이 가능한가요, 이걸? 이거 가능한가요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않아요>. 확진않요 아, 그래요? 만도가 <웃음> 어, 상이요 아, 그래요? 어, 아, 코, 코 코대도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세워 네, 주시네요. 무조건 세우셔요 아, 그렇죠. 무조건이야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그냥이야. <왜냐면, 웃음> 필무조건이야 <필무유법> <웃음> 그래. 중학생 땐가 아 쌍수를 냈는데 못내 아쉬웠던 게 이제 앞트임.. 아 근데, 근데 게... 앞트임이 가려고 그랬어요. 아 그래요? 어. 앞이 굉장히 막혀있는 스타일이 가지고 아, 좀... 막혀있네 아, 네. 네. 막혀있어요? 눈과 눈사이도좀 멋진 편이고요. 네네. 여기가 조금 네네네. 넓죠. 그리고 음. 좀 평면적이자요, 그렇어 맞아요. 파라님도 하시게 되면 3종이 같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, 윤곽은 아, 뭐 이렇게 피부도 사실은 제가 좀... 어, 좀 이렇게 <웃음> 아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? 돼요. 네. <웃음> 어, 네. 네. 모공이 좀 넓어요. 그러니까 아. 어차피 나쁜 말 하실 거면 <웃음> 확실하게 나쁘게 <웃음> 하시라고요. 네. 네. 모공이 넓어요. 이런데도 살짝 울긋불긋한 게 있으시기 때문에 네. 네. 같이 피부 시술은 무조건 같이 해주시는 음. 게 아. 나아질 수 있나요? 나아져, 나아져. 네. <웃음> 이국종 교수님께서 <웃음> 가능게 살릴 수 있습니까? 살려야죠. <웃음> 아, 예. 혹시, 아, 뭐, 혹시 더 남았나요? 어? 아, 그 사실 이마 주름이 굉장히 좀 있잖아요. 지름은 음. 눈두님이 좀 작기 때문에 자꾸 이마를 쌓서뜨려고 하시는 분들이고요. 아 그래서 이마 주름이 나중에 나이 드시면은 네. 나중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. 그러면은 그건 없앨 수가 없거든요. 네. 이거 하셔가지고 교정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. 아 네. 저는 그, 네. 그, 네. 주름 없어요. 아, 네. 그거 하나 없는데 어우 <웃음> 아, 아, 아, 속 시원해 철현이 아, 아. 딱 봤을 때네 그래도 요건 괜찮다 어, 머리숱이? <웃음> 아 어, 희, 아니, 정말 좋찬아에요 머리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, 아 되게 좋은 거예요 아, 진짜 축복이에요 어. 돈번 거예요 돈아 어, 물론 억울해서 1억 잃었는데 <웃음> 견적을 한번 들어보래요 철현님 네, 같은 경우는 <웃음> 네. 시도가 되게 중점적으로 들어가는데 아 제가 볼 때는 많이 그러니까 몇번 정도 해야 좀 좋아질 음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보다 그러면 몇 어느, 어느 정도 업인지는 좀. 500아잘 3천, 잘 3천, 정도 아, 3천, 3천, 너 네. 3천이야 3천 정도? <웃음> 3천 정도? 3천 아, 뭐, 뭐, 뭐, 보면, 그러면은 벤츠, 뭐, 벤츠 이클래스 클 중고차감이야 <웃음> 벤츠남이네 음, 아 벤츠남이네요 음. 근데 문득 궁금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하면 이제 뭐, 되게 연예인처럼 되는 건가요? 아니면 단순히 이제 보통 사람이 될수 있는 건가요? <웃음> 제가... <웃음> 뭐 정혜인이나 와, 뭐 변요한 저... 정도 되면 어, 하겠는데 어, 뭐 1억도 쓰지 음. 근데 해서 이제 민수 형 정도 된다거나 <웃음> <하고. 웃음> 야 그럼 큰 문제인데 우리 그럼 이제 너무 환상을 가지고 계실까봐 아, 네. 가상을 할 건데 진짜 연예인처럼 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네. 최선을 다해서 가상을 해볼 거고요 한번 가상을 보여드리면 같이 상 보여드릴 어, 네. 거예요 그래서 한번...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네, 아, 우리 가상 성형 그거 한번 보고, 근 네. 그때 한번 2차 토크 한번 안 하고 오도록. 아 좋습니다. 음. 참고로 저희가 내 분을 할때 되게 오래 걸렸어요 가상을 아, 아. 할때 <웃음> 며칠을 했거든요 저희가. 아, 이게 며칠을요? <웃음> 아, 이건 아. 수작업인가요? 네,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. 아, 거의 페라리 만드는 네, 것처럼 한땀한땀 힘들게 가상을 하는 거예요. 아. 이거 하고 되게 막 대흡족했거든요. 너무 효과가 좋으셔가지고. 자 그러면은 한번 <웃음> 첫 번째 어, 우리 네 이용주 씨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<웃음> <오>? <웃음> 뭐야? 되게 세련돼졌어요. 네. 대박이네 맞아요. 아니 완전. 어디 어디가 이렇게. 어. 네. 그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눈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키웠고요. 제가 쌍꺼풀을 해서 음. 쌍꺼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안 보이게 진행을 했고, 네. 콧대를 높이면서 코끝을 살짝 올려드렸거든요. <웃음> 콧볼도 살짝 줄였어요. 그러니까 윤곽 같은 경우는 <웃음> 광대 사각턱, 앞턱 이렇게 돌려서 깔끔시대 음. 쪽으로 갔는데 이미지가 진짜 엄청 세련되셨어요. 그니 진짜... 네. 제가 비포가 원래 이렇게 생겼나요? 제가... 약간 <웃음> <웃음> 교포 느낌도 나. 애프터를 보니까... 어때요? 되게 생소해, 약간 좀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요. 되게 낯설다. 아니, 근데 나쁘지 않은데, 아니 근데 네. 솔직한 신경은 응. 눈은 좀 내가 무서운 약간 아, 눈이. 네. 난쌍꺼풀 네.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. 코랑 아, 턱이 마음에 어. 드네요. 응. 완전 다른 사람이야. 또 다른 사람이야. 되게세는됐어둘 그 중에 소개팅 한다면 누구랑? 아우 <웃음> <웃음> <다행히> <웃음> 당연히. 당연히. 이라고요 그거. 당연히. 혹시 제일 놀라운 순위 중에 용주형이 몇 등인가요? 세 번째 정도. 오, 이게 세 번째야? 잘생겨지긴 했지만 저도 되게 좋다고 흔적했는데 제가 다른 분을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아 박채론씨 기대됩니다 5천 남은? 최고가 5천 남았죠 5천 난내 얼굴에 5천이 들어갈 <웃음> <난>, 거라는 생각을 <웃음> <안> 어 <했었어. 웃음> 나는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해서 5천만 원이 되기 <웃음> 우리 벤치남 박철론씨 <웃음> 벤치남 보여주세요 야얘 진짜. 좋아 누가? <웃음> <야, 좋아. 웃음> <좋아. 웃음> <좋아. 웃음> 정상으로 아, 돌아왔어요. 야, 아니 저... 아니 정상이 아니야. 이코 진짜 예쁜 코야 솔직히 그렇지. 보니까 할만 는데 나. 저 오른쪽이 누구 누구 누구. 누구. 가디언 오브 갤럭시에서 어. 그 너, 너구리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내가 아이돌 누구 닮은 것 같아. 솔직히 내 입으로 네이브로... 그러니까 아 한번 해 봐. 한번 해 봐요. 한번 해 봐. 이 세계부. 약간 근데 대만 쪽 아닌가요? 나나나 알아서 못본 게. 또 찾았네요. 잠시 아이죠? 그러니까 내가 봤어요. 근데 누군데모 우리 편집하시는 편집자분께서 꼭 찾아야 아, 한번 찾아가라. 난 만족했어요. 나는 진짜 열심히 벌어서 한번 투자해볼 네. 생각. 차른 씨는 몇 인가요? 차른 씨가 4등이었어요. 어아 아, 진짜? 그래요? 네. 아 그럼 제가 3등이고. 네. 아 그럼 우리 둘 중에 네. 1, 2등이 1, 2등이 있다는 데 아, 1, 2등이 있다는 거야? 아, 그렇게나 바뀐다고? 거죠? 굉장히 화나 있는 눈썹이어가지고 인상이 좀 강해 보이네요 <웃음> 눈썹은 하시는 게 훨씬 유해 보이실 것 같아요. 저는 어, <웃음> 유해보이가 싫습니다. 반대 하시는 건가요? 이런, 이런 눈은 사실 한길은 안 돼요. 눈에 할수 있는 건다 해야 돼요. 그러니까 <웃음> 풀 팀이라고 하거든요 계산기를 <웃음> <배상기를> 안 썼는데 <웃음> 양악을 빼고 이 정도 금액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<웃음> 후반도 나오는. 후이 <웃음> 정도의 환자들이 있었나요? 아전 처음이에요. 아 처음이요. <웃음>